클클해해주셔서사합합다다 오늘 갈 곳은 짜뚜짝시장 자 자투자. 자투자. 자투자. 자투자. 자투자. 자투자. 자투자. 자투자. 자투자. 자투자. 자 우리가 엉망이다. 이정도로 엄청 큰가 봐. 와. 어쨌든 여기 없는 게 없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백바, 4,000원, 8,000원. 대부분의 옷들은 백바에서 200바. 한 4,000원에서 8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신발 가게 도있네 이거는 분명히 짝퉁일 것 같아요. 350밭에 반스랑 그런 신발들 파는 거 보면은. 근데 시장인 만큼 이런 음식점에 있는 것보다는 길거리 있은 음식 먹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. 반바지가 120원, 긴바지가 1 5 0바 바지도 4,500원이면 사네. 한국에서는 한 4만 5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와 이거 순감 버버리인 줄 알았어. 어 버버리 맞네? 짝퉁인가? 아 짝퉁이겠지. 이렇게 1 0 0바3 5 0바뭐 4,500원들 사이에서 이런 걸 파는 건데. 노스페이스도 있고, 폴로도 있고. 오 팔고 모자 팔고 그런 데 밖에 없고 음식 파는 곳이 안 보이지? 다 숨어있나? 음식 파는 곳이? 웰컴 투 짜뚜짝 위켄드 마켓 여기는 그냥 짝퉁으 대놓고 파는구나 이런 거 오프 화이트부터 해가지고 <웃음> 이게 제니슨가? 뭐 그런 거랑 오프 화이트 쪽 플라스테이션 발렌시아가 어 맛있겠다 트러플 피자가 있어 트러플 피자가 4,5,20 2만원 정도 하네 와 트러플 엄청 비싼 거 아니야? 이게 생구는 아니거든요 이게 160받으면 6,000원 정도? 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네 닭고기랑 새우, 파프리카, 그리고 오징어인 것 같고, 어, 카쿠마카. 카운. 아니, 싱거운 김치, 김치볶음밥 맛이 나는데? 강남콩 같고, 깜 하면 줄까? 아하하. 카프리카두 개나 주셨어. 이게 금액도 싼데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이네. 이거 하나 먹어봐야겠다. 한국어로도 써져 있네 Hello, can I get a one strawberry one? Okay oh, Which one is popular here? The best? Ah, oh, The best yeah. Can you change it to this one? Yeah. <웃음> Sorry 역시 P 그냥 오레오 맛인데 오레오에 우유 섞어 가지고 갈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2,000원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지 이게 투블럭인가? 네, 아, 오늘 네, 사람한테 다 네, 네, 공짜로 줘버리겠구나 공짜로 급했네 <웃음> 밥다 먹고 보니까 이런 데 먹을 게 있네 이런 오징어 튀김 종류 코코넛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파네 사람 많다. 심지어 가방도 5,000원에서 6,000원 사이면 이런 것도 다 사요. 와. 아, 이거 벌레 또 파네. 전에 호주에 살았을 때 8만원은 줬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24,000원에 팔고 있네 4배나 싸게 파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냉장고 바지? 1 0 0바 4천원 막 재질이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여기가 야시장 화장실인데 짜뚜짝 시장 좋은 게 화장실이 무료라는 거 웬만한 야시장들은 전부 다돈 다 내고 쓰거든요 아, 나 아, a n n a make t 카콩탑. 확실히 태국에 있을 때는 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. 달다, 달아. 달아, 달아. 이게 백바트 4,000원 밖에 안 하는거예요 바지가 그리고 여기서는 옷 말고는 딱히 뭐 살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지금 꽃 사가지고 누구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야 되는데 곧뭐 이런 거그런책 사가지고 내가 뭐볼 것도 아니고 뭐살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90%가 다 옷이다 보니까 굳이 올 필요 없을 거예요 루이 위똥 떡가 많이 나는데도 굳이 사네? <웃음> 대마 대마로 음식 만들고 커피 만들고 음료수 만들고 한국인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음. 오. 지나가다가 못췄는데 어우 시원해 혹시나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 있으면 MRT 캄평펫 하면은 바로 여기로 나와요 얘가 2분 출근해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쇼핑도 안 하고 하니까 가쿤카어어카콩 엄청 친절하시네 지금 여기 태국은 굳이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이나 지상철 타도 됩니다 어, 역시 한국인은 김치찌개지 응. 한국 음식도 역시 한국에서 한국 먹어야지 한국, 한국 음식이야 음식. 어 진짜 한 식집 못생각으어아스이 아마 나